안녕하세요. 현재 대구시에서 8월달 미분양 현황이 나왔습니다. 실제 8월달 미분양 현황을 보게 되면 6월 7월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8300호 정도 미분양이 나왔는 걸로 되어 있고 뭐 중구 900호, 뭐 동구 1200호, 서구 없다. 그리고 남구, 북구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뭐 사실 이 대구시의 현황대로 그대로 뭐 얘기를 해드릴 것 같으면 아, 분양이 잘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마찬가지, 악성 미분양이든, 뭐, 현재, 분양 중인 미분양이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악성 미분양 같은 경우는 준공 후의 미분양을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준공 후의 미분양 200호프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구 자체가 잘 돌아가느냐? 뭐,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더 이상 대구시에 미분양 자료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자료가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뭐 대구시에서 나오는 미분양 증감 그래프 자체도 없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의 자료는 사실 이제 더큰 의미는 없어졌는데 그런 것을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현장을 다녀보지 않거나 지인이 없으면 확인을 할수 있는 방법들이 없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 를 보게 되면 은온 전신에 뭐 아파트 유튜브 난립니다 너도 나도 뭐 아파트 폭락이다 뭐다 엄청나게 얘기들을 많이 하고 옛날 같은 경우 또 유튜브를 보게 되면 태평로 쪽에 뭐 아파트 뭐 구입하는 게 괜찮다 투자가치가 있다 더블 역세권이다 그렇게 유튜브에 설명하는 것도 저도 봤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뭐잘 됐다 잘못했다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이 그런거면 그런 거고 그 사람이 태평도 쪽에 아파트 분양을 시켜야 되는 사람이 유튜브라면 또 그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에서 상가를 팔아야 되는 분들은 또 상가가 좋다고 뭐 유튜브에 광고를 하는 것이고 또 분양을 해야 되는 아파트가 좋다면 은 사실 뭐 더블 역세권에 뭐 아파트 금액이 적뭐 저렴하다고 또뭐 유튜브에 광고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결국은 마지막 노선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뭐누누 얘기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보면서도 능력을 키우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에 대한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은 투자에 대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뭘 사고 나서 물어봐요. 그리고 계약금을 걸고 나서 물어봐요. 제가 항상 얘기 드렸죠. 경기가 악화되면 계속해서 뭐 사기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꾼이 되는 거와 동일한 것같지 그런 사례들이 빌비질하게 옛날부터 일어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교수 분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대 맞는 건가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 이든 주식이든 뭐 주기를 가지고 또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주기는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10년 주기 뭐 11년 주기 이런 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국은 경기죠 경제가 어찌 되느냐에 따라 그 주기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저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전화와 문자에 주식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바로 바로 끊는 편이고, 바로 수신 거부를 해놓는 편인데, 그렇게 경기가 좋으면 저들이 투자를 하면 됩니다. 온 동네에 뭐, 전화해서 괜찮습니다. 투자 가치 확실하다. 돈을 벌수 있다. 그냥 뭐 저는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알아볼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파트든 상가든 분양이든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는 봐야 되죠. 알아는 보는데 결국은 판단은 여러분이 이제 몫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얘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뭐 그런 거다 들을 필요 있습니다. 다 들으면서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옛날에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아우성을 찾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또 아파트 가격이 내린다고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명하고 똑똑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벌써 아파트가 오를 때다 팔고 나왔고 지금 아파트가 내리거나 급매물이 나왔을 때 아파트나 상가주택 급매물을 살려고 총알을 가지고 대기 중입니다 네, 여기서 총알이라는 것은 돈이죠 현금을 가지고 대기 중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요 시즌에 내년 정도 이후에 어느 정도 폭락 시기가 되거나 금매물이 나왔을 때 구입을 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다양하게 매체들이 뭐 얘기가 나옵니다. 뉴스도 예를 들으면 광고를 받아야 되겠죠. 뉴스 자체에 뭐가 있습니까? 광고가 들어가서 방송사가, 방송회사가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결국은 뭐 드라마가 됐든 뉴스가 됐든 시청률이 올라가야 되겠죠. 유튜브 마찬가지 돈을 벌려면 뭐 구독자가 많거나 조회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이틀, 썸네일에 좀 과하게 어필을 하거나 방송도 좀 과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가 틀렸다, 안 틀렸다를 떠나서 사기꾼은 어디까지가 사기꾼인가 하면은 내가 얘기를 해서 내가 행동을 해서 상대방이 피해를 보게 만들면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사기꾼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계약을 하시고 지식이 없다면 다양한 매체로 해서 확인을 해 보시거나 꼭 전화 주시는 분들 재개발 동의서 마찬가지 계약서 다 작성해 놓고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계약서 작성해 놓고 전화 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전화하지 말고 그냥 전화하세요. 그러라고 문자 보내지 말고 바로바로 바로 전화하세요. 물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쁘면 다시 전화를 드리면 되는 거니까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돈을 못 벌었던 분들도 돈을 벌 수가 있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버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계약금 정도는 걸수 있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 뉴스를 보고 확인을 해보고 기회가 되었을 때 총알을 줄 필요가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뭐 방송은 퀄리티가 높은 방송은 아닙니다. 가장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다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다 얘기를 해드렸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여나 제가 전화를 준다고 해서 전화를 못했다면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면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술도 많이 먹고 알코올성, 치매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뭐 하는 일들이 워낙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깜빡깜빡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전화 한통 정도 고민 정도는 충분히 2분, 3분, 5분 내에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고 결과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많은 도움은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항상 얘기드리지만은 위기가 귀가 될 수도 있지만 위기가 더큰 위기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알아도 물어보고 몰라도 물어보고 사돈의 팔촌을 동원해서라도 한번더 확인을 해보고 도장을 찍거나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나오지 않는 정보들이 이런 어플에 나온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홈페이지에 나오는 자료들이 다 이렇게 어플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나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나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별 반찬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8천억 정도 미분양이라고 뭐 얘기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이런 어플에 지금 마찬가지 8월달 상세 내역으로 또 아파트 미분양 현황을 올려놨는데요. 전부 다 미중공이죠. 악순이 아닙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거나 아니면 은 아파트를 짓다가 스톱된 것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어 그건 저번에도 뭐 얘기 드렸지만 은 PF, 브리지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마찬가지 투자를 하려고 했던 정권회사라든지 은행도 대부분 손해보고 재개발 투자 적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빌비작게 돌고 있습니다. 시행사 대표나 시공사 대표나 그리고 마찬가지 분양사 대표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들은 내용을 가지고 항상 영상에 반영해서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이 물어보는 내용을 가지고도 항상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기 때문에 뭐 신뢰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지만은 는 사실을 근거해서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료나 아니면 뉴스 자료를 통계를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뉴스 자료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얘기나 교수들의 얘기나 그리고 부동산 실무자들의 얘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를 때도 실제 뭐 전문가 나 이니면 교수분들은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은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또그 돈을 번 사람들도 많고요. 부동산에서는 또중개를 해서 돈을 번 사례들도 있고 바로 광고를 내면서 뭐 어떤 손님들과 통화를 얘기를 해보고 분위기를 가장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실무자들입니다. 이론을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가지고 아니면 아파트 실거래 됐는 내용을 가지고 뒤늦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실물을 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문을 닫을 정도면 얼마나 거래가 안 되면 문을 닫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남겠지만 은 평균적으로 그만큼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기서 또한번 살아날 기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든 유튜브 말만 믿고 기사 내용만 믿고 아니면 어떤 뭐 전문가라는 얘기만 듣고 결론을 내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모르면 묻고 알아도 묻고 돈을 벌 때까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